빛나는 해안의 증오의 눈 퀘스트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수락이 가능합니다. 퀘스트 내용은 증오의 눈 혹은 소환체 그리고 빛나는 해안의 일반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몬스터를 잡으면 됩니다. 해당 퀘스트는 일일 퀘스트로 매일 완료가 가능하며 보상으로는 망령의 영혼석 60개와 원정대 경험치 및 공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정대 공원도 및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는 원정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정대 공원도는 공원도 상점을 통해 아이템을 구매할 때 사용되며 성장형 망토를 구매하기 위해 150점을 필요로 합니다. 망령의 영혼석은 빛나는 해안에 있는 파레미스 가문의 유산이라는 제작들을 통해 장비 제작에 사용됩니다. 빛나는 해안의 몬스터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퀘스트의 난이도는 쉽습니다. 퀘스트 목표를 달성하면 NPC에게 보고 없이 자동으로 완료가 됩니다. 아이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망령의 영혼석이 500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작되는 장비 아이템은 명인 장비로 희미한 고대방어구보다 능력치가 낮습니다. 따라서 개쓰레기입니다 망령의 영혼석은 상점에 팔아버리세요. 악수를 아직 못구한 초보자라면 악수를 만들어 착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저 같으면 이거 구할 시간에 노이장비를 착용하겠습니다. 해당 퀘스트는 원정대 공원도를 얻어 망토 혹은 원정대 불꽃을 구하는 용도로 매일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끝